저는 퇴근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씻어볼건데 이거는 뚜아엘 젠틀터치 버블필링 바디패드입니다 이게 파우치로 되어있는건데 그냥 물 묻혀가지고 씻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씻고 와볼게요 음, 음 냄새 좋다 아 그냥 거품이 다 있네 아 몸에 그냥 물만 붙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면으로 하는 거야? 음 하얀색을 먼저 해야 돼. 하얀색을 먼저 하고? 응 음, 하얀색으로 먼저 하고 나서. 응 음. 그다음에 그 보라색으로 이렇게. 아 각질 제거를, 각질 제거를 하는 거야? 오 역시 먼저 써본 자가. 그래. 여행 갈때 진짜 편하긴 하겠다, 그치? 응 <웃음> 냄새 좋다 여보 나 이거 마저 씻고 나갈게 음. 이렇게 하얗게 터가지고 봐 까끌까끌하게 이런 거 있잖아 응. 발을 먼저 하자 응 이게 <웃음> 예. 간호사들만 하는 자국 자기 모르지? 우와 버선같이 생겼다 와 냄새 진짜 좋아. 아 이렇게 찢는 거다 이거. <웃음> 붙어있다. 들어갑니다. 음. 도직포 안으로. 아도지포 안으로. 오. 음. 아 이렇게 음. 이걸 떼서. 뭔가 또 느낌 좀 이상하긴 해. 약간 젖은 신발 신는 느낌? 음. 여기에 비닐테이프를 그냥 떼면 돼. 비닐테이프를 잡고 이렇게. 그래서 아, 감으로 안바게 응. 이렇게? 편한 대로, 어. <웃음> 음. 얘또 냄새가 다른 거 같은데? 어? 응. 얘는 베이비 파우더 향이다. 근데 향 이름이 안 적혀있구나. 여기도 이렇게. 으! 이거 테이프 도 뜯는 것도 좀. 맞네, 완전 꽉 끼네, 자기는. 주먹을못 튀겠어. 오, 됐다. 어, 이거, 그거 같아요, 이거.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 손. 짠. 줘줄까? 응. 이건 되게 탄크만이 아니야, 탄크만이야. 맞지? <웃음> 이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아이디어가 좋아. 응. 오, 이거 터치도 된다. 이거 그냥 끼고 폼 만져도 되겠는데? 좋네. 응. 좀 이따 봐요. 발 <웃음> 알죠, 알죠. 내가 딱 미키 마우스 착착장인데? <웃음> 빨간 빨간 바지에 검은색 <웃음> 맞네. 흰색 장갑. <웃음> <웃음> 대박. 오 손등 쪽촉오 대박. 와 말대꾸 진짜 멋있네 대박이다. 와 대박. 내발도 촉촉. 촉촉. 파스타야? 뭐가? 여보 거 지금 현재 시각은 5시입니다 복귀하자마자 바로 스리나이트 해가지고 나이트하고 퇴근을 했고 푹 자고 일어났어요. 진짜 쉬면서 살이 너무 많이 쪘거든요. 한 3kg가 쪄가지고 아 살을 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이트를 이틀을 했는데 2kg가 빠졌어요. <웃음> 좀 심각한 고무줄이긴 한데 그 나이트 야간에 아무것도 안 먹고 퇴근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푹 자면 그렇게 되거든요. <웃음> 역시 잠자면 살 빠진단 말이 맞나 봐요. 일단은 어제 다른 병동 팀장님이 저희 층에 입원을 하셨어가지고 오시면서 저희 야식 사주셨거든요? 짜란! 에그 토스트 사주셨는데 짜란! 대박이죠? 잘 먹겠습니다. 밥먹으면서 보는 유나님 브이로그 그때 우리 병원쌤들 그 포장지 사러 제가 다이소에 갔었잖아요 근데 다이소에서 갑자기 요것들을 보고 너무 심어보고 싶다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사버렸어요 아하하하하. 일단 그래서 다이소 제품으로 식물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잘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잘 키운 사람들은 엄청 잘 키우더라고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죽인 나이들 미안해. 이렇게 화분들을 일단 씻어왔어요. 여기 원래 화분에 있던 요 망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사토를 먼저 넣어줄게요. 이 배양토는 지퍼백이 있어가지고 좀 편한 것 같아요. 음 향냄새. 이렇게 물을 다 주고 일단 물을 다 빼고 왔고요. 여기다가 이제 씨를 심을 겁니다. 뭔가 라벤더는 얘가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씨앗. 뭔가 좀 징그러운데? 가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식어 이것도 지금 반듯만 꺼낸 거예요 얘는 톡이라서 그런지 겉흙이 자주 말랐어요 그래서 겉흙이 마르지 않게 물을 좀 주긴 했는데 아직까지 싸이좀 느린 것 같아요 와 진짜 많이 자랐죠? 대박 얘네들은 자란지 얼마 안 됐어요 얘는 지금 아직 씨앗도 안 벗겨졌거든요? <웃음> 귀여워 この事故ですこの事す 아뭐 바이크 모임이네 한잔 어, 뭐야?